이리이이잎니이 예수는 주 예수는 주이 잎이 이고 경배를 이이세 예수 잎이 이잎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하맘물 로러러그복한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전천하만 물어러 그복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영광이 모든 백성들의 입술과 그무릎에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아버지 참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열방으로 하여금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유일한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아버지께 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기를 거쳐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본성을 또한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볼 때가 돌아오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감각들과 모든 지각들을 덩하여 또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시대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 무엇이 참된 진리이며 아버지 그 무엇이 유일한 것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혜 있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해 주시소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참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 사랑임을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아버지. 가려진 우리의 눈과 아버지 영적인 잠들어있는 이 영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이미 회개했다는 마음, 이미 지나갔다는 마음들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은 분열을 하였습니다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 분열하고 찢어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다시금 묶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들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임하게 하시고 1907년에 회개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로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며 두러, 하나님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섬기고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바, 아바 하나님. 아바